속보입니다. 오늘 4월 3일 저녁 9시 44분에 일본 구마모토현 아소지방 에서 규모 2.3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약한달 전에 일본 이즈제도에서 강진 이 발생한 이후 규슈지역과 일본 수도권으로 지진이 양분되어 발생하면서 규슈대 지진과 수도지카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습니다. 한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3월 2일 일본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규모 5.1과 4.4 그리고 하루 뒤에도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세번의 강한 지진인 규모 4에서 오클래스의 강진들이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하는 일본 이즈제도에서 세번의 연속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지진 전문가분들이 도쿄 인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서의 지진이 일본 수도권에 영향을 줄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먼저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서의 지진은 시즈오카현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3월 5일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3월 8일에 이바라키현 남부 그리고 하루 뒤인 3월 9일에는 치바현 남동 앞바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11일에는 치바현 북서부 하루 뒤인 3월 12일에는 가나가와 현 서부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또다시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일본 수도권에 계속하여 연쇄 도미노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즈오카현의 스루가만스루가트로프 이바라키현 치바현 가나가와 현 사가미 트로프가 모두 흔들리는 위기를 겪은 일본은 도쿄 인근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도지카 지진의 위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수도지카 지진이라 하면 그 지역은 이번에 이즈제도 하치 조지마에 연속 세번의 강진 이후 발생한 가나가와 현 이바라키현 시바현 시즈오, 카현이 있는 스루가만이 바로 수도지카 지진이라 불리는 곳이며, 도쿄만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들입니다. 또한 도쿄 인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의 지진 이후 두 번째 지진이 움직인 루트는 바로 규슈 지역입니다. 3월 6일 규슈 가고시마현 사스마 지방과 구마모토현의 연속 지진을 시작으로 하여, 3일 후인 3월 9일에는 규슈 오이타현 중부의 지진 이후 다행하게도 더 이상 규슈 지방에서의 지진이 발생을 안 했으나, 갑자기 10여일 후인 3월 22일에 다시 한번 규슈 휴가나다 지역에서 규모 3.9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규슈 지역이 강진 우려가 커졌습니다. 휴가나다 지진 이전의 지진은 3월 2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이해할 수는 없는 비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일본 지진과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이 연쇄 도미노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더 연구해서 알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슈 휴가나다 지진으로 시작으로 다시 규슈의 지진이 시작되었고 오늘 4월 3일 규슈 구마모토현 아소지방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구마모토현 아소지방에 오늘 지진이 불안한 이유는 과거 2016년 4월 14일에 발생했던 규슈 구마모토 대지진을 생각하면 지금 4월 3일 발생한 구마모토 아소지방의 지진은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한 4월에 발생하고 있는 2023년 4월의 규슈 구마모토 지역의 군발 지진들은 불안하게 보일 수 있으며 곧 4월 6일에 보름달인 것도 불안감을 키우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은 2016년 4월 14일 구마모토현 히나구 단층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이틀 후인 4월 16일 구머 7.3의 강진이 구마모토현 히나구 단층대의 동북쪽에 있는 후타가와 단층에서 또다시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3일 발생한 구마모토현 아소지방의 지진이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얕은 것처럼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에도 전진과 본진 모두 진원은 지표에서 각각 11km와 12km 정도로 얕은 편이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이 우리에게 충격을 준또 다른 이유는 규모. 6.5의 활단층형 지진 이후 더큰 규모의 본진인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일본에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규슈지역의 대지진이 조금씩 일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